아녕 <목소리> 어떻게 할 거야? 여기가 이렇게 높이 들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거기서서 <자>, 올라가서 뛰어. <웃음> 어 똑똑해. 거기 올라가서 잡으려고. 아이고. <목소리> <목소리> 꺼낼 거야 응 셋이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엄마 뭐 너무 궁금하네 무슨 식이 천잰가?